안녕하세요. 페이스란성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양악이나 윤곽수술을 할때 요즘 녹는 핀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녹는 핀은 어떤 정도로 쓰이는 건지 그리고 장단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깎는 수술에서는 이런 고정핀들이 들어가지 않는데요. 제일 대표적으로 양악수술처럼 턱을 움직이는 수술 또 요즘은 광대도 절골을 해가지고 움직인 다음에 효과를 보는 수술. 뭐, 티절골이나 턱 축소처럼 턱끝뼈도 움직여서 고정을 다시 하는 수술에는 모두 다 고정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이 고정핀은, 어, 역할은 이제 움직인 뼈가 제자리에서 붙을 때까지 어, 뼈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. 뼈는 한 6개월 정도 완전히 붙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만 의미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의미 없이 그 자리 있게 되는 개념인데요 어, 의학적으로는 가지고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,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게 적나라하게 이 핀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어, 개인적으로 수술한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을 수 있겠죠 어, 그래서 이 수술 후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고 나온 것들이 이제 녹는 핀이죠. 흡수성 나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. 엑스레이 찍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 제일 큰 장점은 어 똑같이 수술하고 고정을 해도 수술을 엑스레이 찍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거가 싫어서 하는 이핀 제거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. 물론,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점이나 단점이 있습니다. 이 녹는 핀은 강도가 아직 원래 쓰는 이 티타늄에 비해서 매우 약해서, 어, 똑같은 강도를 유지하려면은 이 판의 크기와 나사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세밀한 수술을 할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.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평소 때 티타늄을 하는 것보다는 한뭐 1.5배에서 2배 정도 고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할 때 수술의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고, 또 굉장히 세밀한 수술을 할 때는 일종 부분 좀 제한점이 좀 생긴다는 게 고정핀의 굉장히 큰 제한점과 단점이고, 무엇보다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작은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비에 뭐 30% 이상 뭐 이렇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이 비용은 나중에 핀 제거를 하는 비용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만 따진다면 티타늄 어, 일반적인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고 나중에 핀 제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정도로 녹는 흡수성 나사들이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어, 미용을 위해서 하는 뼈 수술들 어, 안면윤곽수술이나 아니면 어, 양악수술에서 굉장히 세밀하고 아, 작은 크기로 여러 가지 큰 수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밀한 수술에는 원칙적으로는 잘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어, 핀 제거를 하기 싫고 또 나중에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도 싫다 그럼 뭐쓸 수밖에 없는 개념이긴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녹는 핀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하게 수술하기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